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26번째 개발자 편지가 도착하여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내용은 총 13가지의 앞으로 나올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서버 이전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 6월에 나왔었죠 6월에 서버 이전 건 여기에 관한 내용을 첫 이야기 했었는데 드디어 3개월 만에 첫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서버 이전 서비스는 9월 15일 화요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이 자세한 내용과 방법은 별도 안내 공지를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9월 15일 이제 2주 남았죠 2주 뒤에 이제 서버 이전에 관해서 진행이 된다고 했지 어 완벽하게 나온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소리죠 여기서 그냥 제 내피셜을 그냥 얘기를 하자면 이 서버 이전은 서버간 어, 예를 들어 어, 지금 카마우스 뭐 라시트 이렇게 서버간 이동이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1서버에서 5서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전체적인 서버의 뭐 호응도나 뭐 게시판들의 글을 봐서는 어, 일단 제 느낌에는 서버 전체의 대상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서버 이전 후에 분명히 또 이제 서버 통합이 이루어질 거고요. 분명 이 서버 이전을 통해서 지금보다 배로 사람이 없어지는 서버가 생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서버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은 영지 젠탈전. 이것도 지난 6월달에 서버 이전 내용 얘기하면서 나왔던 내용인데, 그 저번 개발자 편지에 이제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까지 설명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안정화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고 10월 중에 적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버 이전이 이루어지고 이제 영지 쟁탈전이 나오겠단 소리죠 이 영지 쟁탈전은 어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다뤘는데 서버 컨텐츠가 아닌 길드 컨텐츠입니다 각서버에 1에서 5 서버끼리 하나의 영지를 두고 싸우는 전체 길드 컨텐츠고요 이중몇 개의 길드가 그 영지를 먹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길드가 그 영지를 먹을 경우는 입찰 형식으로 그 영지를 가져간다고 그렇게 설명이 나왔었습니다 어, 해당 영지 쟁탈전에 관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월드보스 및 차원 난투전 미창가 페널티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참가 신청을 한 후에 실제로 그 서버 컨텐츠가 있는 날 참가를 하지 않는 케이스 이에 관해서 페널티가 적용된다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할 예정 어, 이 페널티는 확정 참가자 중 참여하지 않은 인원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콘텐츠에 참가 신청할 수 없는 형태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 확실하게 이번 주에 내가 그날 어, 이 서버 콘텐츠를 참여할 수 없으면은 확실하게 신청하지 말라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월드보스 및 차원 난투전에 참가신청을 이제 한가지로 바꾼다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어, 두 컨텐츠의 참가신청 루트가 분리되어 있던 여러가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곳에서 모두 신청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어, 월드버스는 메뉴의 그 보스 탭에서 신청할 수 있었고 난투전은 메뉴에 또 차원 난투전 따로 있죠 거기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불편했던 분들이 많았나봐요 그래서 하나의 신청 루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역 토벌 일괄 파견 기능이 추가됩니다 점점 동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하나씩 보내는 거 굉장히 우리 불편했죠 매시간마다 여기에 대한 불편함을 편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일괄 파견 기능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일괄 보내기 시 동료 등급 지역별 권장 전투력 등 다양한 설정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게 해당 예시고요 일괄 파견 설정이 보이고 일괄 파견 보내기 이렇게 보이네요 전투력별 동료의 등급별로 나눠서 이렇게 보내니까 한 번에 전설 등급 파견 보냈던 애들이 한 번에 돌아오고 또한 번에 토벌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채집 동료들 와서 다시 보내는 기능이랑 어 그렇게 비슷하게 나올 것 같네요. 아마도 좀더 정확한 시간에 바로바로 바로 받고 바로 토벌을 보낼 수 있으니까 예전보다 하나라도 토벌을 더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탈 것과 소환수 빠른 교체 기능을 추가한다는 내용인데 다양한 탈 것과 소환수를 플레이 상황에 맞게 어 빠르게 교체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가 보이고요. 아마 이 순서로 정해놓고 여기 보이는 여기 소환수 창, 소환수 창에서 이제 컨텐츠마다 다른 소환수, 다른 탈 것으로 소환해서 거기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괜찮죠? 매번 메뉴 버튼 누르고 어 소환수 탈것 누르고 또 여기서 선택해서 소환버튼 요거 누르는 사이에 PVP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보스전 같은 경우 그 사이에 보스 딜 추가로 있고 없고 그 차이로 또 순위권이 변경될 수 있는 그 찰나의 순간 더 빠르게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패치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킬교본 미리 등록 기능 많은 대장님들께서 어 꾸준하게 의견을 내셨던 스킬교본을 미리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필요했죠. 남는 거못 들어가는 거 인벤토리에 다들 칸을 차지하고 계실 건데 이 부분 지금 예시로 있는 부분 원래는 이 스킬 교본이 4장이 다 있어야 등록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4장 다 없어도 두장 그러니까 있어도 이렇게 미리 미리 넣을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게임 하다보면 은이 스킬 스킬 교본만으로 어, 한줄두 줄씩 이벤토리칸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리 등록이 생긴다면 굉장히 큰 효율이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망 페널티 개선입니다 사망 페널티와 관련해서도 여러 채널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손실 장비를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손실된 장비를 삭제하는 기능과 함께 장비 손실, 경험치 손실에 대한 알림 아이콘을 또한 구분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장비 복구 기간이 하루였죠 하루 24시간 어 그래서 한번 죽어서 어, 아이템이 만약에 손실됐다가 그날 모르고 하루라도 접속 안 했으면은 아이템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어,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는 거 봐서는 확실하게 자기 아이템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모르고 있던 거죠 내 아이템이 이 장비 복구를 할수 있는 걸 모르고 하루 지나가지고 아마 1대1 문의로 아마 장비 복구를 많이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콘까지 따로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긴다고 하니까 좀더 이제 보기 편하고 빨리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될것 같네요 어 그리고 이 손실된 장비를 삭제하는 기능 어제 생각에는 안 쓰는 템들 있죠 일반 재료템들 재료템들도 죽을 때 이렇게 손실 장비로 들어오게 되는데 어, 딱히 필요 없는 템이면 바로 그냥 삭제를 통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기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템 팩트 옵션 추가입니다 자, 가방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와 이거 굉장하네요 지역 전용 수집 아이템 등급 그 다음에 7억의 영어석 획득 등급 옵션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와 이거 아 근데 요이 부분 7억의 영어석 획득 등급 아,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영원석 등급에는 얘네가 안 들어갔던 거네요. 아, 이때까지 버그인 줄 알았는데, 버그가 아니었던 겁니다. 희귀 등급 이상, 영혼석 체크를 해도, 항상 7르기영혼석은 드랍이 됐었죠. 그래서, 아, 이건 버그인가 싶었는데, 아, 이거 버그가 아니었네요. 아, 그리고 특히나 마음에 드는 거는, 바로 이지역전용 수집 아이템. 와,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무조건 고급템들 하려면은, 이 장비 획득에서 고급 이상을 획득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순간, 모든 고급 아이템을 다 먹기 때문에 지역 존령만 먹기도 귀찮았죠. 여기 등급을 보니까 이제 이제 영웅 등급까지 또 획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놓으면 이제 시기도 어느 정도 고트럭 분들 싹다 이제 수집도 다 했으니까 아예 영웅 이상만 체크, 그다음에 지역 수집만 고급, 치력의 영원석도. 희귀 어, 아어 영웅이상만 체크해두시고 하면은 자동사냥도 굉장히 오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저투력부터 고투력 모두 다 이득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굉장한 갓 패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잠재력해방 일괄 등록 옵션 추가 어 기존에 있던 거에서 이제 수집전용 장비 선택 제외 마르게 깃든 목걸이를 항상 등록 이두 가지 옵션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갓 패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치력의 영혼석 가방 슬롯에서 겹쳐지도록 변경 기존에 치력의 영혼석은 어, 아이템 한 개당 가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데 드디어 우리 유저들이 목소리 냈던 거를 반영해 주네요. 드디어 겹쳐질 수 있게 되어서 한개 슬롯만 차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이 부분은 적용까지 시간이 좀더 필요한 내용이므로 추후에 별도로 적용 시점을 안내한다고 되어 있네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서버 이전건 나오고 영치지 쟁탈전 나오고 그 다음에 차례로 하나씩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 다음 내용은 클래스 케어인데요 밸런스보다는 어 클래스 자체를 이제 바꿔주는 것 같은데 어, 어떤 캐릭터들을 먼저 바꿔주는지 볼까요 자 일단 리스트에는 매지션, 건슬링어, 엑슬러, 월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매지션 먼저 볼까요 평타의 비중이 높은 부분과 클래스 스킬의 생명력 회복력 그리고 이정신력 소모량에 대한 개선과 희귀 스킬을 장착하면 화염 해방 스킬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 등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 했다고 되어 있네요 오... 매지점 평타 비중 높은 거 운영자들도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클래스 스킬에 생명력 회복량 아 그리고 정신력 소모량에 대한 개선 아 이거 솔직히 이건 빨리 개선돼야 되죠 지금 1천 회복하는데 1천 회복에 정신력도 엄청 소모되고 지금 뭐 상급 아이작이 나오면서 아마 이 회복량은 배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회복량이 적어도 3천 이상 돼야 되고 이왕 된다면은 파티 힐도 가능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을 한명 클릭하고 회복하는 스킬이 아닌 그냥 썼을 때 나와 파티돼있는 모든 파티원한테 같이 회복되는 어 이런 쪽으로 가야 약간 떼쟁에서 보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되면서 정신력은 어 좀더 적게 소모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이 희귀 스킬을 장작하면은 화염 해방 스킬 저 매지션이 다른 캐릭터하고 다르게 연계 스킬을 사용하면은 이 집중력이 쌓이고, 집중력을 소모하면은, 이 화유 해방 스킬을 쓸수 있거든요. 이때 매지션은 공격력 증가율을 20% 받는, 어 공격력 공, 공버프를 받는 그런 스킬인데, 이 화유 해방 스킬 자체도 굉장히 강한 스킬 중하나예요 레벨이 10 이상 넘어가면은, 10 이상 넘어가야 좀 딜량을 뽑긴 한데, 그래도 나름, 어 딜량의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하지만, 이 희귀 스킬, 영웅 스킬 넣다 보면은, 이 해방 스킬 사용 비율이 점점 떨어져서, 딜량이 떨어지는데 어, 이 부분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왠지 제 예상에는 희귀 스킬도 어, 연계 스킬처럼 화염 해방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원에 하나씩 추가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자세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매지션 플레이하는제 느낌에선 그래요. 그 다음은 건슬링어 스킬 모션 중에 브리요한 무빙이 포함된 부분을 개선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쵸 제가 최근에 구막 6장을 지금 대리콘텐츠를 통해서 지금 공략을 만들어보고 있는데 저한테 맡겨주신 분이 건슬링어 캐릭터거든요 해보는데 와 진짜 답답해 미칩니다 이선들이 너무 길어서 이제 불필요한 무빙이 많긴 많아요 특히 준비동작 있는 것들 그리고 무빙 치는 거 옆으로 이동하거나 뒤로 이동하는 거그 동작 때 어, 상대방 스킬이 회피가 된다면 몰라도 회피도 전혀 안되고 만든 거다 쳐봤지만 오히려 내딜 효율만 떨어지는 모션들인데 요것들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 스킬들 어, 비주류 스킬드가 있고 주 스킬이 있는데 과연 이 모션 개선 대상들 중에 비주류 스킬이 있다면 은 어, 이거는 애매하게 되겠죠 하지만 주류 스킬들 제일 많이 쓰는 스킬들이 바뀌게 된다면 은아 어, 이거는 건슬링어 떡상을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무빙 하나 때문에 스킬 한두대 못 치는 거를 놓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딜량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잘 개선된다면 건슬링과 떡상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슬러 워워드인데두 어, 개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 있네요 엑슬러 같은 경우는 기류 회곡워로드 같은 경우는 폭주 스킬을 어, 좀더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류 회곡 폭주 둘다 시간이죠 시간. 어, 다른 캐릭터들은 공격하거나 맞을 때 어, 클래스 고유 스킬들이 이제 뭐 게이지가 쌓이거나 어, 쓸수 있는 건데 엑슬러나 워러드는 시간이에요 시간. 요거두 개는 그냥 때리던 맞던 어, 게이지엔 아무 영향 없고요. 그냥 일정 시간 지나면 쓸수 있는 스킬들인데 이거를 좀더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봐서는 이제 엑슬러 워러드도. 나이트나 매지전 라처처럼 이제 스킬을 사용할 때 왠지 요거 기루의국과 폭주 스킬 요게이저들이 찰수 있는 방향으로 왠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야 다른 캐릭터하고 어, 밸런스가 맞기 때문이죠 얘네만 특별하게 뭐 요걸 발동할 수 있는 다른 그게 있다면 은또요 얘네들이 갑자기 떡상하는 그래서 밸런스가 좀 붕괴되는 형상 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다른 캐릭터하고 똑같이 공격할 때 요고 이 스킬들의 게이지가 빨리 쳐는 그런 방향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전체적인 클래스들을 어, 개선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자 마음대로 바꾸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유저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이렇게 바뀌는 거아전 이거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마지막은 이제 PVP 전투 관련인데요 어, V4는 이제 1대1 전투보다는 파티상의 이 규모인 길드, 서버단위 전투를 지향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게임은 떼쟁 게임입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개발팀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부분은 다수가 참여하는 전투에서 한분한 한 분의 대장님들께서 충분한 복수를 해내며 승리를 쟁취하는 즐거움을 경하,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제가 전혀 못 느끼는 부분입니다. 떼쟁 할 때마다 어, 전투력 때문에 죽는데 매지션은 뭐 버퍼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힐러도 못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 부분 운영자도 굉장히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 이를 위해서는 합을 주고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투에 참여하는 캐릭터들 간의 스펙이 비슷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관련하여 개발팀에서는 클래스 밸런스 이슈 외에도 여러가지 콘텐츠 보상 및 이벤트 등을 아 판단하여 아이작 상급 생명력 비약을 추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아이템을 너무 빨리 푼게 화근인데 어, 이게 예상보다 빠르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아이템을 새로 풀 때마다 최상위 전투력과 어, 이에 따른 중간투력의 상향 그리고 다 예상을 했을 텐데 어요거를 인지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했다는 게 조금 약간 변명처럼 들리긴 하네요 지금 이제 깨어난 장비들도 계속 이제 풀면서 빨리 맞추게 되겠죠 엘튼도 다 풀렸고 결국은 달리시는 분들은 200만 투력이 넘어갈 거고 중간 투력 분들은 저걸 또 쫓아가려면 과금을 엄청나게 해야 할 텐데 과연 이 부분 어떻게 밸런스 조정할지 또이 V4의 특성이 RPG이지만 RPG가 아닌 역할 고정이 없는 게임이라는 거 하지만 전투 지향은 파티 이상의 규모의 서버 단위 전투인 거 요거좀 언밸런스한 내용인데 어 과연 이 부분 어떻게 밸런스 검토할지 조금 어려운 과제입니다. 전부 다 딜러 지향을 하는 게임에서 과연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지 그러면서 클래스 스킬에는 약간 역할을 주는 듯한 그런 스킬을 넣어두고 있고 참 이거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전투력 게임이어서 결국은 전투력이 높은 사람이 다 해먹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 저는 그래서 커맨드 모드가 기대를 엄청 했거든요 아무리 투력 높고 세다고 하더라도 전략 전략이죠 전략 전략이 어떠냐에 따라 이제 승패가 갈리는 이커맨더 모드를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어, 8월 초에 있었던 마에스트로 나올 때 어, 그때 기사에 커맨더 모드에 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읽어보니깐 하, 느낌상 이커맨더 모드는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 이 전투 이 전투 부분에서 전투력의 그 스펙 차이 스펙 차를 메꾸는 게 전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개발자 쪽에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과연 이 스펙의 차이를 어떻게 맞춰 줄지 그리고 이 맞춰 줄때 관한 우리 가금러분들 쓴 만큼 내가 돈을 쓴 만큼 강해진다는 이 맛에 하는 건데 과연 써도 안쓴 사람들하고 비슷해지면은 여기에 대한 허탈감 앞으로 PVP 관련 밸런스는 좀 기대하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은 바로 이제 v 4는 나락으로 가는 거죠 과금을 해도 안해도 똑같아지는거니어 이렇게 앞으로 패치방향 및 이제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13가지 목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다 흥미로운 내용들만 담고 있고 그리고 9 가장 중요한게 15일부터 시작되는 서버 이전 이제 각 서버별로 분위기를또 이제 알아봐야 하는 시간이 올것 같습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저희 V4 대규모 톡방에서 각각 서로 물어보고 정보 공유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